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지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방안용품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방안용품 종류가 되게 많아서 헷갈린다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 그동안 제가 설치를 했던 제품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했던 거를 다섯 개 정도로 제가 나눠 봤어요. 첫 번째는 풍지판이에요. 벌레 들어오는 거 막아주고 바람 들어오는 거 막아주는 풍지판이고 두 번째로 나눈다고 하면 창문 그 샷시 창문 밑이나 창문 옆에 틈을 막아주는 창문 또는 문틈막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단열 벽지예요. 베란다에 붙인 단열 벽지, 그리고 방에 붙인 단열 벽지, 그리고 또 방에 설치한 실크 단열 벽지, 이렇게 있었고요. 어, 네 번째로는 뽁뽁이, 겨울에 가장 많이 검색을 하시는 뽁뽁이, 근데 저는 뽁뽁이를 보여드린 적은 없고, 바르는 뽁뽁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뽁뽁이나 비닐, 비닐 창문에 비닐 을 많이 하시죠. 폭폭이나 비닐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네 번째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이제 문풍지. 붙이는 보통 붙이는 문풍지가 많은데 제가 마지막에 신제품 보여드린 거 끼우는 문풍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했었던 그 풍지판을 다시 짚어 보면 지금 다써 버려서 나사 돌리는 풍집판을 제일 처음에 써보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던 제품이에요. 영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어, 보시면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그런 얇은 판에다가 풍집판 판을 대고 나사를 돌려서 막았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풍집판인데 저는 이 제품이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가 쓴풍집판은 나사를 돌려서 힘을 조금 써서 사용해야 되는건데 요거가 장점이 있다면 좀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샤시에 구멍이 나요 샤시에 구멍이 나는게 단점인데 그 구멍이 나는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해도 저는 풍집판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강추를 드리고 이게 너무 비싸다 싶으신 분들은 다이소에 스티커 뒷면만 떼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하는 그런 풍지판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싸요 다이소 그거 하나에 4장이 들어있는데 그건 진짜 싼데 대신에 그거는 뗄때 스티커가 남아요 그리고 약해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지 그거는 소비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오래적으로 이게 내 집이다 하는 분들은 제가 설치했던 풍지판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여기서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 가성비를 따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풍지판 중에 제가 잘랐었던 풍지판이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바람이 막아지기는 해요 잘라서 쓰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풍지판 보다는 성능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그런 의견으로는 첫 번째 나사로 막는 풍지판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잘라쓰는 풍지판의 장점은 샤시에 나사 자극도 안 나고 스티커 자극도 안 난다는 점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인데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다도 만약에 제가 이 잘라쓰는 풍지판을 먼저 썼다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썼던 그 나사로 나사로 고정해서 쓰는 품질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잘라 쓰는 품질판에 사실 그렇게 손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샤시에 절대로 스티커 자국도 내면 안 되고 나사 자국도 내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잘라 쓰는 품질판이 최고의 제품이 되겠죠. 음, 두 번째 창문 문 틈막이에 사용했던 제품들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처음에 썼던 제품은 바로 이렇게 모헤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었던 제품이고 두 번째로 썼던 제품은 바로 이 p p 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제품이에요. p p 가 하나 있는 제품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기층이 형성이 된대요. 튜브 형식이라서.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 제품은 제가 2년 전에 저희 집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찢겨요. 찢기는 경우가 이게좀 달, 계속해서 다르면, 샤시에 다르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런 거는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아주 반영구적으로 쓴다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5년에서 오래 쓰면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은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품을 사용을 해주세요. 근데 정말 설치를 하면 한 80% 정도의 바람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했던 그 나사로 막는 풍지판을 쓰고 이 창문 틈막이를 쓰면 웬만한 바람은 다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저희 집 단열에 썼던 거는 바로 이 단열 벽지예요. 이 베란다 단열 벽지에 썼던 제품인데 베란다도 한요 정도 두께 한 5mm인 것 같아요. 5mm 정도로 썼고 방도 5mm 정도로 썼는데. 확실히 훈훈해요. 훈훈하고 붙이는 것도 너무 쉬워요. 뒤에 스티커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스티커 끈끈이 붙지 말라고 해놓은 이 위형제만 싹끼어서 붙이면 되고 뒷면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기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베란다가 너무 춥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단열 벽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방에는 단열 실크 벽지를 쓰세요. 제가 얼마, 어젠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단열 실크 벽지 최고예요. 아, 단열 실크 벽지를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요게 지금 제가 쓰고서 꼬다리 남은 그 단열 실크 벽지인데 이 실크 벽지의 퀄리티가 그냥 벽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얘를 만든 재질이 스티로폼? 맞나? 이게 스티로폼인가? 알루, 알루미늄? 여튼 이런 음, 제품이라는 거 외에는 겉모습 봤을 때는 그냥 실크 벽지예요. 그죠? 단색으로 할 거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걸로 할 거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의 차이고 단열벽지의 퀄리티는 정말 많이 발전했고, 붙이기도 너무 쉽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단열벽지 접착력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용한 제품은 따사룸하고 파크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나눴던 그 뽁뽁이. 뽁뽁이하고 비닐인데, 여기 비닐 있죠? 처음에 이거를 썼을 때, 이게 솔직히 제가 키가 되게 작아요. 155밖에 안 되는데 이 비닐이 창문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티커가 있고 사실 붙이기 되게 힘들고 스티커를 떼서 붙이면 비닐하고 자꾸 붙어요. 저 처음에 붙일 때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뽁뽁이는 솔직히 안 예뻐요. 뽁뽁이 만드시는 분들 되게 죄송한데 울퉁불퉁 사실 되게 안 예뻐서 저는 뽁뽁이는 안 써봤어요. 뽁뽁이는 안 써봤고 바르는 뽁뽁이는 써봤어요.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바르는 뽁뽁이는 그냥 바르면 되는데 얘를 바르면 그 유리가 반투명이 돼요. 반투명이 돼가지고 약간 좀 얼룩덜룩 하기는 한데 그냥 원래 유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하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바르고 떼어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바르고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났더니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떼어내본 적은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 떼본적 있냐고 떼는 거 진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떼본 적이 없어서 떼는 게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뽁뽁이 보다는 덜안 예뻐서 <웃음>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문풍지예요. 문풍지는 거의 붙이는 종류가 되게 많았고 저는 붙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제가 썼던 이렇게 고무 가스켓. 고무예요 고무. 그래서 이렇게 문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썼고 요 문풍지. 얘도 요렇게. 얘는 극세사 인것 같아요. 극세사 재질. 근데 보통 보면 다 이렇게 테이프가 되어 있어서 테이프를 뜯고 뭐 문틈이라든지 이런데다 이렇게 붙여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건데 둘다 단점이 있어요. 잘 사용하면 반영구적인데 시간이 지나면 얘 같은 경우는 가루 날림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부서지는 것도 있어요. 솔직한 리뷰예요.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저희 집 화장실에는 얘를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위에다 설치를 했고 얘도 설치를 했는데 먼지 얘는 먼지도 다 먹고 나중에 가루 날림도 생겨요. 얘는 화장실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닫히면 그 닫히는 부분이 계속 찢어지고 찢어져서 결국에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는 그냥 좀 한번에 좀 많이 사놓으시고 부서지면 뜯어서 다시 새거 부서지면 다시 뜯어서 새거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 하셔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음.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냥 마치 내가 치약을 매일 써야 하지만 치약을 다 쓰면 또새 제품으로 사야 되고 새 제품을 사야 하는 것처럼 얘도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문풍지가 이렇게 붙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네, 지난 시간에도 너무 놀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갔어? 아 요거, 요것도 문풍지 창문 틈에 붙였던 문풍지 창문 사이에 얘. 얘는 진짜 혁명이었어요 저는 제가 여지껏 사용했던 그런 방한용품들 중에 최고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얘하고 풍지판 나사 돌려서 딱 막는 풍지판 그 두개가 정말 최고예요 얘는 2018년 신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냥 뭐딱 보기에는 저게 뭐야 싶어요. 그냥 이렇게 스펀지 같은 그런 재질에 여기는 필름지가 붙어있고 뒤에는 또 스펀지가 붙어있는데 얘를 이렇게 접어서 레일 사이에 쏙 넣으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가능하고 바람은 거의 다 막아주고 저는 얘는 정말 와 내가 써봤던 내가 그동안 써봤던 제품 중에는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환상, 그냥 100점 만점에 12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그리고 더 좋은 건샷시나 레일 이런 데에 자국이 남지도 않고 내가 힘을 들여야 하지도 않아요. 그 나사를 돌려 쓰는 풍지판 있잖아요. 그거는 왼쪽에 설치를 할 때는 제가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이게 되게 쉬운데 오른쪽 창문을 돌려야 될 때는 왼쪽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어깨 빠지거든요 정말 효과는 좋지만 어깨 빠져요 진짜 막 이를 억물고 막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얘는 힘을 들일 것도 없고 그냥 접어서 넣으면 되고 길면 자르면 되고 모자르면 더 넣으면 되고 얘는 진짜 최고의 제품을 만난 것 같아요 2018년에 방한 제품 중에 강한 용품의 종류는 정말 되게 많아요. 많고, 다양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좀 정리가 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방한용품 정리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악플 대신 선플을 달아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도 따뜻하게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올라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